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스터 클래스 FX의 지민수 멘토입니다. 오늘도 역시 달러, 엔, 유로, 달러, 유로, 엔을 분석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달러, 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은 달러, 엔 차트입니다. 달러, 엔 차트. 자, 저번 주와 다르게 새롭게 가격의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같이 제가 박스로 가격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분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까지 그려놓으면서 가격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에서 저희가 가격을 잡아놨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격이 이런 식으로 상하로 움직이면서 가격이 약간 지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디서? 저선과 추세선 사이에서 가격이 멈춰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주에 기대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격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이 여기서 언젠가는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주는 한번 기대해볼 만한 세럽이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격기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통해 110.000 이 구간을 뚫는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작게나마 74핍에 첫번째 타겟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간다면 작게 60핍 60핍 밑으로 내려갔을 때 124핍 전 저점에 지지선까지 확실하게 먹어주면서 140p까지 내려가는 것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상승세로 올라갔을 때는 에 가격이 그 다음 저항선까지 간다면 111.4, 그 다음은 여기겠죠 112.1 이런 식으로 한칸한 한 칸씩 올라가는 상승 움직임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이 이 구간 100 10레벨과 109.5레벨에서 약간 지체되면서 가격이 멈춰 있는 것을 보실 수있겠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켓 갭이 형성되면서 한주가 시작된다면 가격이 그 갭을 다시 한번 닫고 올라가는 움직임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켓 오픈을 기다려 주시되 여러분들이 섣불리 거래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로달라입니다. 자 저번주까지의 유로달라 분석이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자저번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격이 이 박스 구간 여기 보시죠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저항존 이 부분까지 가격이 인버티드 헤드앤숄더를 형성 후 다시 한번 올라와서 그 저항존을 존중한 후 내려와 어디까지 지지선과 추세선이 있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확실하게 61.8레벨까지 딱 ABCD의 패턴을 확 치면서 가격이 지지선까지 도달한 후 다시 한번 위로 지지선을 존중 그리고 위로 올라와 저항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번주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하나요? 물어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잡아볼게요. 간단하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잡아넣고, 4시간에서 추세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은 아직도 동일해요.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놓여있고, 가격을 보시면, 이런식으로 채널 안에 가격이 갇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존이 하나 더 형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여기서부터 저항선까지의 존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브레이크앤리 테스트 확실하게 해줘야겠죠 브레이크앤리 테스트 이후 첫번째 타겟 첫번째 타겟은 이 중간에 있는 저항선 1.14870이라는 저항선 그 다음에 그 저항선을 뚫는다면 전 고점이었던 1.155000 레벨까지 올라가는 유로달라의 움직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저항 존을 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내려와서 추세선까지 닿을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자 추세선과 지지선이 맞닿아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시죠? 이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가격이 다시 한번 튀어 오를지 아니면 아니면 브레이크 미테스 이후 다시 한번 전 저점을 향해 내려가는 유로 달러의 움직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한 주간 여러분들. 달라엔과 같이 현재 좋은 구간에 멈춰있는 유로달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거래하지 않으시고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맞춰 거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엔입니다. 자 유로엔 보시면 저번주와 같이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올라와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로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을 끝으로 한 줄을 마무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확실하게 뚫은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구간을 확실하게 뚫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캔들을 하나 더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상승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서 2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로엔을 드시면 됩니다. 자 그게 몇핍정도 되냐면요. 그래도 2 0 0핍정도 되네. 2 0 0핍정도 되는 움직임 드실 수 있는 상승추세 기대해볼 수있겠고요 반대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다면 일단은 이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123.8 밑으로 내려가는 것 까지는 일단은 기대해 주셔야겠고 그 지지선이 뚫린다면 브레이킹 리테스트 이후 중간지점인 112.6 레벨 6레벨이 뚫린다면 다시 한번 전 저점까지 내려가 121.2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게 유로엔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모든 세페어는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멈춰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주간 가격이 시작됐을 때 갭이 형성되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섣부르게 거래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갭은 언제 채워질지 모르는 것이 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갭이 꼭 채워진다고 라 하더라도 갭을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언제 채워질지 모르는 구간은 여러분들 섣부르게 거래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캔들스틱 차트 패턴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시면서 거래해 주시면 이번 주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한 주간 거래 잘 해주시고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찾아뵙는 마스터 클래스 FX 그리고 지민수 멘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